여보,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야? 나 요리하고 있지! 어. <웃음> 여보 오, 오.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러고 있어? 응? 어, 어. 출근하네? 어, 어, 어, 나 빨리 출근하고 올게 요리 잘하고 있어 음. 나만 믿어 슉슉슉읍슉 슉슉슉슉슉슉 슉. <웃음> 지금부터 지하철까지 10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뛰면 지각 안할수 있어 뛰자 여매나 아아아아아 도착했다 이 정도면 열차 시간에 맞춰 들어왔겠는데 아휴 아휴 힘들어 아휴 뭐? 어이 네, 무슨 일이세요? 어, 이, 내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집까지 못가 돈좀줄수 있겠나? 어... 아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신용카드로도 찍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카드는 없으세요? 어, 내가 가진 카드라곤 이거밖에 없는데 어. <웃음> 이 카드는 뭐지? 아 어쨌든 할아버지 응. 어, 제가 빌려 드릴 수 있는 돈이 2천원밖에 없는데 괜찮죠? 아이 어이, 고맙다네 아이 어이, 복받으게나 가아 아니에요 어르신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고맙다네 아이 어이, 지하철에 아이 지하철 왔네 으쨰 아 탔다 하휴 다행이다 지하철 탔으니까 지각은 면할 수 있겠다 음흠. 음. 흠 음? 아까만 아, 아 가만있다, 어르신? 신? 어, 어 아까 어, 돈준 사람이구먼. 고맙다고. 덕분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는구먼. 어, 아까 집갈돈 없으시다고 하면서 어, 저한테 돈받아가놓고 아이스크림을 드시네요. 아이 그거 괜찮아. 지하철은 어차피 돈안 내고도 탈수 있지만 자네도 아이스크림은 포기 못하지 않나? 그럼 무임승차를 하셨단 말이세요? 아이 그럼 그럼. 내가 내 비밀을 말해줬으니 우린 이제부터 깐부야 깐부 깜부? 그런 그럼, 그래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 거지 그게 깐부야 그러므로 지갑 한번줄수 있겠나 우린 깐부잖아 예얘 깐부는 예. 무슨 소리세요 깜방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이 이건 아 아이 아이스크림 먹은 게 죄야. 아이, 무임승차를 하시면 안 되죠, 어르신! 에이, 이거 놔! 에이, 에이. 정말, 이상한 분이네. 아이, 정신없어라. 회사 가기 전에 미리 오늘 자료나 봐놔야겠다. 조금만 있으면은, 회의가 있으니까. 음, 회의할 것도 다 외웠겠다. 회사인 언제 도착하나, 한담. 음? 저들은 뭐야? 갤갤갤갤 미쳤나봐 오깨르갤 깨르르 갤르 뭐야? 리스 <웃음> <웃음> 이렇게 왜 내가 또 너의 집 앞에 또서 있는 건지 왜난 바보인 건지 정말 속고 도 속고 도또 당하고 당해도 <웃음> 또 다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어 내가 미쳤네 불 저주심도 없는 귀 넓게 돌아와 제 빠끼도 늦지 정말 왜난 안될 때 때로 때 때로 때 오늘도 이러고 있어 어깨를 꺼를 꺼를 꺼를 저 열심히 아, 깨라라라 시끄러우니까 다른 거 하나 주세요. 어, oh, 이거 민폐예요! 민폐! It, it. 너에게 자꾸 돌에 게왜 그러지 몰래 왜 그러지 몰래, oh. 아, 왜 그러지 몰래. Oh. <웃음> 뭐야 저 사람? 오늘따라 이상한 사람이 많네 아, 그래도 곧 도착하니까 음? 음? 음? 음. 저 사람 임산부 배려석인데, 음. 그래도 임산부가 보이면 비켜주시겠지? 음. 음. 아이고. 음? 어? 음. 아이, 자리가 없잖아. 아, 그래도 노약자 배려석이 그 양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아이, 할머니, 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아냐, 아냐, 아냐, 괜찮아, 괜찮아. 아이, 아니에요. 저곧 내려서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아이고, 이걸 고마워서 어떡하지? 아이, 별 말씀은요. 아유, 아유, 편하다. 그래도 좋은 일한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저기 아저씨 <웃음> 이분 임산부이신데 자리 좀 양보해주시면 안될까요? 뭐? 테이블로 쓰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모하로 밖에 나와서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아! 뭐요? 저기 아저씨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야 이건?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놈이 뭘 한다고 어른한테 소리를 질러 소리를 저 사람이 뭐 전세냈냐? 나도 돈 주고 탄 지하철이야. 응? 지금 아저씨가 앉은 곳이 임산부 배려석이거든요. 양보해 주세요. 하, 참나 내가 왜? 내가 왜? 난 그런 마음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보고 비켜달라고 해. 저기 학생, 아니난 괜찮아. 생각해줘서 고마워. 저기 아저씨. 네. 음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임산부석에 어 임산부가 앉아야지! 어 아저씨가 앉으면 어떡해요? 내가 할 바야! 에이! 정말 안 되실 뿐에 요즘 같은 저추산 시대에 임산부를 배려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 저..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아저씨네? 어? 나 이상 더 이상 못 참아! 잠깐만 기다려요 띵띵띵띵띵 여보세요? 어 여보 나야 나! 음. 아니 지금 지하철을 탔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임산부 저기서 어? 안 비키잖아 임산부가 앞에 떡니 있는데 어? 음. 여보가 한 마디 해주면 안 돼? 응? 알겠다고? 알았어 알았어 바꿔줄게 바꿔줄게 아이씨 이제 죽었다 응? 음? 우리 마누란데 받아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누군데? 누구세요? 어이 아저씨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제가 지금 당장 그쪽으로 달려가서 꿀밤 시계 한대 때리면 당신은 두개골이 갈라지고 고막이 파열되거나 대퇴골이 부러지는 건 기본이고 거니 코뼈가 뇌까지 갈수 있는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당장 거기서 나와. 아, 알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자리. 여기 앉으세요. 아네 고마워요. 역시 마누라가 짱이라니까 쿡쿡쿡쿡